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부자 미소 연재 오신 가을 환영합니다 <웃음> 최고 최고 최고 최고예요네 오늘 벌써 14번째 영상이 되겠고요 저희 영상을 보는 방법 다들 아시죠 첫 번째 미소지으면서 듣는다 두 번째 눈을 감고 듣는다 세 번째 눈을 감고 미소지으면서 듣는다 네 번째 여러 번 반복해서 듣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Thank you.